그치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! 뒤로 <이리> 짱짱해! <짠짓게. 목소리> 야 이거 봐! 깨 크네? 박하지야? <목소리> 아! 안 돼! 안 돼! 액션!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야 어? 아 창골뱅이다. 좋지! 좋습니다. <목소리> 안녕 골뱅이씨? 창골뱅이씨?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참골뱅이다 오호, 오호 오호 오호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크다 아, 이거 네가 던진 거야? 얼 크다야? 이거? 크다, 야, 이거. 던졌는데 못 응, 우와, 오이 엄청 큰거 있는데, 이거 죽은 거지? 이 <웃음> 야, 아우, 크다. 어휴, 커, 애가 애에 애가 애가 애가 애가 작은 거 아니야? 작은 거지. 잘 가. 뭐 잡았는데? 봐봐. 뭐 잡았는데? 에? 뭐야? 뭐가 이렇게 많아? 그냥 이것저것 있더라고 뭐야? 개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? 많이는 안 잡았고. 이거 뭐야? 뭐야? 뭐야? 골뱅이 같다. 골뱅이 같다. 오 많아. 오 아 여태까지 잡은 것보다 더 큰데 물이 물색이 괜찮네 뭔데 개? 골뱅이 아 골뱅이 갠줄 알고 오, 골뱅이 크네 아니 좀 씻, 씻고 넣어주면 안 되겠니? 자자 어줘 그 옆에 꽂게 박하지? 어, 박하, 박하지야? 박하지, 박하지, 박하지, 박하지 박하지는 잡아 박하지, 박하지. 뭔데? 골뱅이? 어디 어디 어디? 봐봐. 어디 있어? 골뱅이 어디 있어? 골뱅이야? 오호! 우와! 아이 손 들어 주세 우와 크다. 옆에 하나 더 있어. 응. 우와 우와 크다. 올라가 응. <목소리> 여기다 다 골뱅이 골뱅이. 이짱. 우와, 크다. 이건 뭐야, 이건 뭐야. 왜, 왜, 왜? 뭔데, 뭔데? 왕골뱅이, 왕골뱅이. 이거 잡아. 우와, 어, 둘이 짝짓기 해 짝짓기 하고 있었어, 둘이. 야, 여기서 썸 타는 거 있기, 없기. 있기. 선타는 골뱅이 환영합니다 네 어디? 어디 어디 어디 천천히 와 알았어 여기 주 오. 와. 여태까지 잡았던 골뱅이들 중에 최고네 짝짓기 하는 골뱅이 또 찾아줘 야 이거는 무슨 소라야 무슨 소라야 이거는? 소라가 아닌데? 이건 뭐지? 골뱅이 아니야 소라도 아니야 이게 뭐지? 갱인가 아닌데 일단 가져가 봐어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여기도 골뱅이 넌 짝짓기 안 하고 있었어? 이게 뭐지? 뭐지 도대체? 희안은? 뭐지? 왜왜왜 왜, 왜, 왜?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! 뭔데? 개? 개? 개 잡았어? 큰 거야? 어꽤 크네? 바카지야 아, 네. 꽃게야 서닭 사이즈의 꽃게를 까나? 여기도 안 아니.. 빠져나올 것 같은데? 안 빠져나와 아 여기 들어있어 어차피 그럼 물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, 여기도 개다 그렇죠? 이건 크다. 너무 작다 아, 그치? 나... 오 큰.. 크다 크다 나 이거 못 잡아 나 이거 못 잡아 어 나 이거 못 잡아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.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봐봐이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여기다 이제 넣어. 가져가 아니 빠져나갈 거야 여기다 너네 니가 었어 어? 안돼 박터지랑 예. 같이 넣어 예. 예. 담가야 되겠네 예. 물렸어? 야. 속개로 그래 아무렇지힌 속으로 잡 아씨 꽃게인지 몰라 하가왜저지꽃게지몰 <웃음> 아니야 다행히 짜증 내려서 괜찮다나 소랑 자랐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가자 무섭다 이건 뭐야? 나 이거 봐 아, 잡았네 이거 봐 이거 뭐야? 이거 안되겠다 물 미친 20개야 야 대왕만한 거 잡았어 응오 <웃음> 어? 이따 소라 뭐라고? 뭘까 도대체 아야어어어 어, 어, 골뱅이 골뱅이 오와 크다 골뱅이 맛있는 개가 나와서배가 잡았지 아 여기는 있 골뱅이 왔다 어서와 에이씨 어 얘네 짝짓기 짝찌개, 짝짓기야? 너네 짝짓기 아니구나 커플 골뱅이 환영합니다. 아, 안 돼! 안 돼! 내 주꾸미! 어? 어디 갔지? 아, 주꾸미! 나. 아. 딱딱딱딱 나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찌기네. 쭈꾸미 잡았다며 어디 있어? 쭈꾸미. 쭈꾸미가 있잖아 이 안에서 생성되었습니다. 어디 있어 쭈꾸미? 어머 여기 있다. 왜,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알려줄까? 어떻게? 이거가 조인줄 알고 했는데 안 열리더라 응. 그래서 죽은 건가? 이러고 냄새 맡아 봤는데 후레쉬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응. 죽어도 안 열려? 일단 넣었어 여기서 기어 나왔어 <웃음> <웃음> 오늘의 헤르질은성공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세요